안 되거든. 이러면 곤란하거든요. 네요 음. 네, 아무튼 어, 그래요. 지금 또 네, 카메라 한번 네, 로컬로 한번 어, 돌려봤어요. 어, 이러면 조심해야 될게 진짜 어, 남들 어, 갑자기 어, 유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은 최대한 없게 하려고요 렉이 너무 많이 걸리면은 어, 그냥 너무 렉이 걸린다 싶으면은 네, 어, 세팅 들어가 가지고 네 클리어 그냥 다운로드 다운로드? 어, 뭐라고 해야 되냐 어 세팅, 어드밴스드 세팅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네모 클리어 다운로드 컨택트 어 캐시 이것만 지워주셔도 네 충분해요 어 로컬 아바타 데이터는 굳이 지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언젠가 한번 또보여채서할 어, 생각이라면 그 치우지 마세요. 시간 더 걸려요. 어. 아무튼 어, 가봅시다.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는, 그런 노래 도 좋아하는 거야. <웃음> 예제빨을온 듯한 착각이 들 만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. 큰일 났다. 목록 더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잠깐만 이거 저거 저작권 음원 안녕하세요 저거 저작권 음원은 아니죠? 어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가네 저작권 음원이에요 다른 방가는게 나을 듯 이런 재기랄 하하하하하 저세이저크거 저크커, 저크커 아니, 코, 코, 코, 코. 오셨나? 아, 이거 제여의해보 없어요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면 옷 입을 아, 때마다 아 그래요 가려진 사람 사라지긴만어요 내가 안 걸리길. 아 그래요. 아, 저 옷은 옷은 뜯어온 건데. 어 여러분 어어 아, 어, 안녕하세요. 얼굴을... 어 혹시네 어, 혹시, 네. 어 입고 제가, 제가 어뭐 뭐,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뭐, 붙으면은 붙으면 아바타가 입고 갑자기 뿅 네, 하고 그렇죠. 어 공중 분해가 된다. 뭐 혹시 뭐 그런 버그 있으신 분 있나요? 혹시 버그가 <웃음> <거가> 아니라 그거, <웃음> 그거 <웃음> 설정하셔야 됩니다. 그렇죠. 어. 맡겨버렸다. 그러니까 이게 아, 오단말요 유튜버 지금 촬영 중인데 어 뉴비 가르키기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.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. 그리고 여기 에 방송한다. 가이드, 가이드. 네네, 그렇죠.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어. 어 허락 안 받은 부분은 제가 다 잘라요. 안 보여가지고 어. 칠게요. 이름 이름 뭐예요? 이름 뭐예요? 네, 어 유튜브 어 골드 띄우고 디럭스라고 있는 네임드 유튜버에요 네, 그거만 아... 알아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, 어. 아무튼 혹시 나도 놔도... 방송 탈 수나요? <웃음> 유튜브 그럼 나도 된다 그런 소리예요? 네 저는 저는 뭐 저는 저는. 저는 게 네. 잘좀 알아달라고. 막. 요 검사 받으시고요. Don't do it. Don't do the FBI. 어. Oh, 살려 주세요. 어. Oh shit no. What the? <웃음> <Yeah>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잘 놀아야죠. 어, 잘 노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. 그렇 어, 브야챗 안에서는 네 자신을 희생해서 어, 좀 사람을 웃겨주는 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좀 희생을 시켜서 자신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. 나는 어 전자와 후자 중에 뭐 같나요? 네 유튜버 그 댓글이나 커뮤니티댓글을 네, 통해서 또 어, 소통해 보시죠 시바 제발 소통 좀하요그건 아직 컨트롤이 안 돼. 어, 안 돼. 이런 제기랄 거기서 밥 먹으러 손님, 가야 손님 됩니다. 어 누구야? 선생님, 저 순찰하러 가겠습니다. 어, 아, 어쌤쌤 아, 아, 어디 어디 가십니까? 어화 화분 용기 좀 위험한 사람 많아요. 어 들으셨을라나? 아, 뉴비입니다. 아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어 뉴비인데? 어어 뉴비인데 어 유저를 달랐네요. 뭐 어머 어머 어머 뭐 당신 뭐야? 어 뭐야? 왜 나보다 더 높아? 어 짜증나. 어. 어 뭐라 해야 되노 이거 어 이주 이주 동안 이주 동안 어이 사람 이거 시간 찍은 일반 사람입니다. 네. <웃음> 이 사람 이거 대구 사람이네 아, 대구 사람이네 이거 이닙니다 아, 아, 부산 사람입니다. 아 역시 부산 사람인가 아아 반갑다 나도 부산 사람이다. 다대포 네, 네, 네, 지금 네, 네, 똥꼬 줄을 네. 잡고 있다. 네. <웃음> 네네 선생님 <웃음> 네 선생님 있으면 저한테 불러요. 뭐라고요? 신관의 신 거. 아, 네네, 선생님. 어. 어. 아, 네네, 어. 항상 팬티만 꼬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, 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어. 부르겠습니다. Hey FBI, Open the door. 막 그러면서 어, 에이. 당시 다가주면어 감사할 것 같아요. 깔끔하게 닦아줬네. 요. 어. 에이. <웃음> 에이. 어. <웃음> 어. 아무튼, <웃음> 어. 네, 어 그래요. <웃음> 어. 셔러버 비디오펜을 쓸수 있다. 바짝님, 아, 저 잠깐만요. 네네, 어, 그거 좀 찍고 올게요. 어, 마지막, 어, 작게, 25분, 어, 딱 됐어. 아무튼,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, 어, 어느 정도, 어, 어떻게 내가 노는지, 어, 그거를 대충 보여줬을 겁니다. 아무튼,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,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어, 또 어, 옛날에 그똥고양이 버전으로 어, 영상 올라갈 거예요. 그것도 봐주실 거죠? 안 본다고? 나가. <웃음> 아니고요. 어,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어,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. 어, 뭐야. 있는 거예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어. 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지 마요.